아이 사일러스 보아냐? 요즘 위티어 챔이라던데 아니었네 음... 오빠 급한 만하고 비켜준다고 했다 알지? 어 아, 오빠, 제대로 대답해. 나 입양하세요. 들어가서 팩 뽑기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 조용히 해봐. 아, 아 진짜 오빠! 나이 났어. 아우, 어, 아, 조용히 좀 해. 네가 조용히 해야 이 하늘 같은 오라버님이 게임을 마무리하고 나한테 컴퓨터를 양보할 거 아니야. 아 하지만 벌써 비켜준다 한지 어, 벌써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다고. 이게 어디서 말대구야 머리채. 어제는 어, 네가 더 많이 했으면서 진짜 진짜 <웃음> 아빠에게아빠에게 <아빠한테> 갈릴 <가릴> 거야 <웃음> 요요 이르던가 말도 가난 게임의 새끼로 요음 여보 커피향 좋은데? <웃음> 그쵸 여보가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비싼 원두를 사봤어요 역시 나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여보랑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 나 부끄럽게 이가 왜 그래 하긴 틀린 말은 아니죠 나 아니면 누가 여봉이랑 이렇게 새겠어요 맞지 맞지 우리 여보 최고 애들도 방에 놀고 있겠다 오랜만에 우리 우... 뽀뽀나 할까 아, 깡... 몰라? 몰라? 음... <웃음> 아... <웃음> 어, 어, 요루야 무슨 일이야? 오빠가 때렸어, 혼내줘. 뭐? 뭐? 리아가 이이 자식 지금 어디 있어? 감히 동생을 때려. 이 짱에서 컴퓨터에 이씨 자식을 그냥 기다려 <웃음> <웃음> <웃음> 아이 니씨 뭐하냐 어 진짜 크기극혐이 나아 아잇 뿅왜 깜짝이야 아니 아빠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웃음>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 지금 그 말이 나와? 아이 왜요 무슨 일인데 네가 요루를 때렸다며 아. 응, 그래 아. 오빠가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하지만 어? 하지만 요루루가 옆에서 비켜달라고 시끄럽게 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때리면 안돼 음. 아니 때린 건 잘못한 거고 동생을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때렸어? <웃음> 오빠가 그 컴퓨터 비켜준다 비켜준다 해놓고 한시이 동안이나 안 비켜줬어 자꾸 이한번 하고 비켜줄게 하면서 계속 자기만 게임했단 말야 그치만 너는 어제 나보다 게임 많이 했잖아 <웃음> 오빠 나빠! 어쩌라고? 엄마가 쭉 들어봤는데 둘다 잘못했어 아니 쥐아는 잘못 없는데요? 아니 나는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아 아, 됐어 됐어 일단 김니야 너는 일단 동생을 때린 거 잘못했어 그리고 요르르 넌 어제 게임 많이 했다면서 그럼 오늘 오빠가 게임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그걸 이해를 못 해줬어 맞지? 아이고, 아, 안되겠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한테 벌을 내릴 거야. 너네둘이 손잡고 심부름 다녀와 옆동네 슈퍼에. 뭐요? 옆동네 슈퍼면 엄청 먼데. 맞아! 그리고 그 먼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랑 손에 잡고 가! 엄마가 아까 말한 거 같은데? 엄마가 하는 말이 자꾸 말대꾸하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웃음> 다녀겠습니다 그래그래. 너떤 데까지 언제 가? 네가 조금 참았으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야! 오빠야 말로 동생을 때리기 왜 때려! 그러다가 또만든다 때려와! 아빠한테 바로 일러서 내두 배로 때려달라 할 거야 어, 병뿅치로 맞으면 그럴 순간도 없을걸? 아닐걸 아닐걸! 흠, 흠. 요정계에서 심심해서 인간계로 내려왔더니 오자마자 사이가 안 좋은 남매를 발견하게 됐네. 아 하... 원래 인간들의 일엔 잘 개입하지 않지만 이번에만 좀 개입해볼까? 피콜로 토드비 같이 생겨가지고 오빠 말안아 들어. 그건 아니야. 주먹은 아니, 아니라고 안할 거야. 어둠은 아닐 거야. 네가 못해. 진짜 못 찾겠네. 손짓검 말이 없네. 아이거 얘들아 안녕 누구신가 말걸세요 아이고 아까부터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이가 안좋은 남매 같더구나 아이고 우리가 사이가 안좋은게 할머니는 무슨 관계인데 <웃음> <웃음> 녀석들도 참 아이고 쿠키 좋아하네 아 좋아는 하 하는데 아 이거 하나 먹어 어..뜨..어? 어? 이만 가보마 너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란다 하하하하하하 어. <웃음> 무슨 소리를 하고하하는거하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까크하하그하하하 오빠 근데 이 길이 맞아? 어.. 어.. 근데.. 아까부터 뭐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뭐가? 오빠 목소리가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완전 기분 나쁘게?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네 뭐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거같아 그러게 음.. 응? 어? 응. 어? 어?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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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야 <웃음> 어, <뭐해>? 우리가 <웃음> 하나가 된 거지? 안돼 내 예쁜 얼굴이. <웃음> <웃음> 이렇게 못생긴 애랑 몸이 붙었네 당장 내 몸에서 나가 양마야. 쿠빠가 <웃음> 나가 <이> 못생긴 사람아. 양마야 <웃음> 네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네가 나가라고. <웃음> 나가 나가. 나가. 아침이야 봐. 일다 둘째 치고 지금 몇 시지? <웃음> 어쩔 수 없지 그냥 집으로 가자 여보 애들도 슈퍼에 갔는데 뽀뽀날까? <웃음> 좋아요 다녀왔습니다! <웃음> 음, 음? 리아가 빨리 왔네 리아야 근데 왜 혼자와! 네! 요로로는? 어... 곧곧올거예요 <웃음> 먼저 올라가볼게요 TV 보세요 TV. 어, 어 그래 그래. o d good. 어, 아 아, 아, g o 로 왔니? o 어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그래? 어 사이좋게 놀고 있을게요 어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음. 아, 겨우 안 대키고 올라왔네 일단 한 곰이 넘겼어 이게 다 오빠가 마음대로 내 몸에 질러붙여서 그런 거 아냐 뭔 소리? 니가 나한테 붙은 거거든 아 몰라 몰라 나 숙제해야 돼말 걸지마 아이 나도 잘 거다 어? 잔다고? 나숙 아니까아 어쩌라고 난 졸려. 아 지이나. 아슬한 지나.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몰라. 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가 준 쿠키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된것 같지 않아? 맞아. 분명 그랬지. 그 할머니가 쿠키 주면서 뭐라 뭐라 말한 것 같은데? 어... 이만 가보아 너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란다 아 <웃음> 어, 맞아 화해를 하면 모든 게 돌아온다고 있어 역시 이건 그 할머니 짓이구나 그럼 네가 일단 뭐든지 나한테 양보해봐 그럼 되겠네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글쎄, 하늘 같은 오라버니께서 졸리시지? 응, 졸리다. 잖아 그럼 자야겠지? 나안 졸린데? 자! 야! 자! 야! 야! 야! 오만, 오만, 오만.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빠 우리 바둑 자, 있 자, 몰라 아래 있겠지 우리가 데리고 나갔었잖아.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바둑이 없었어. 도. <놀람> 허. <소리> 어? 어?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바둑이가 어디로 갔을까? 어? 이쪽으로 간거 아니야? 아니야. 어, 내 생각엔 이쪽으로 간거 같은데? 아이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왼쪽을 살펴볼 테니까 네가 오른쪽 살펴봐. 그래? 간다! 아, 아 아, 어쩔 수 없다. 같이 움직여야겠는걸. 그래. 근데... 아. 파두가! 파두가! 어디 갔니? 파... 아, 니가 제대로 봤어야지. 아, 엄마가 좀만잘 아. 봤으면 이런 일 없을 거아 아냐? 아, 조용히 해. 파두가! 파두가! 파두가. 바둑아! 어디 갔니? 음, 어떡하지? 내가 조금 더 바둑이를 신경 썼어야 됐는데 너무 가지마 아니야 신경 안쓴건 나도 똑같은걸 요루루네니 잘못만이 아니야 같이 잘못했어 이건 말도가! 울지마 요루루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자.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알 그럼 힘을 내. 고마워 오빠. 파파두가! <웃음> 파두가! 아! 파두가 아! 어? 아, 아, 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파두가 미안해. 찾아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웃음> 다행이다 똑똑한 발도기가 제 벌로 집에 돌아와서 그러게 진짜 다행이다 <웃음> 우리 때문에 발도기가 집으로 못 돌아올 뻔했어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싸우느라 말이야 뭐... <웃음> 오빠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요르르 아까는 때려서 미안해 나도 앞으로 너한테 뭐든 더 양보할수록 할게 나도 오빠한테 양보할 수 있도록 할게. 미안해. 어? 허 <웃음> 허억! 어? <웃음> 원래 몸 들어왔다! 어, 그러게! 어이,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어이, 그, 그래! 어, 이제 내가 조금 더 게임 더 많이 하는 걸로 할게! 아이, 나도 양보할게! <웃음> 아, 정말 우리 남매는 착하다니까! m h a n k y